한 걸음, 한 걸음, 작은 한 걸음이 신생아의 생명을 살립니다. 함께 달려주세요. 어린이날이 신생아를 구하는 날이 될수 있도록 2022 세이브 더 칠드런 런택트 국제 어린이 마라톤 세이브 더 칠드런